세상의 모든 덕후들을 만나보는 시간 세모 덕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퀘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워낙 영화 쪽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내가, 제가 또 이제 너무 어려우면 재미없어서 아 근데 저도 이게 좋아는 하고 그랬는데 잘 알지는 못해요 사실 아, 에, 저도 아임. 아이언맨에 대해서도 뭐 no. 백두더퓨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이거는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밑밥을 일단 깔아볼게요. 아 그래요? 네. 아못 맞출 뭐 어떡하지? 백두더퓨처에서는 타임머신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네. 이 자동차의 이름은? 아, 일단 이게 좀 쉽네. 아, 당연히 쉽죠. 아,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서. 정답은 드로리안. 정답입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아, 사실 네. 고와 스도을 외쳐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네, 네. 내가 스토브라면 천원 먹는 거고, 네 고를 하시면 천 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묶고 더블로 가. 네. 당연히 고. 이거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아이언맨이 네.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서 네. 마지막에 이 건틀렛으로 손가락을 튕기잖아요. 네, 네, 네. 이때 사용했던 손은 어느 손일까요? 오른손, 왼손. 아 어려운데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헷갈리거든요. 네. 정답은 오른손. 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사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쉬운 <웃음> 2단계니까요 네, 이걸로 2단계 내면 저 앞에 마이 오면 막8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나노 건틀렛을 지금 끼고 있죠? 핑거스랩을 아, 정답이 오픈 저 앞에 있었어 정답이 뜻하지 않게 오픈북을 해버렸네요 상금 5,000원 획득하셨고요 네. 그럼 3단계 고, 수도 3단계 상금은 얼마가 되죠? 만원입니다 아 만원? 네. 네 일단 5천원이나 만원이나 뭐 그게 거니까 일단 고고 네.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 아 시끄럽네 <웃음> 또 아이언맨 문제인데요 아, 네. 아이언맨 1에서 네. 토니 스타크가 이제 탱링즈한테 납치를 당했다가 네네 네. 탈출을 하죠 네 어렵게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가면서 치즈버거를 사 먹잖아요 네네 네. 이때 먹었던 치즈버거는 어느 회사 치즈버거일까 아~~ 요거 좀 헷갈린다 뭐 많잖아요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고 와 요거 갑자기 헷갈리네 쉑쉑버거도 있고 아그 버거가 있고? 많이 헷갈리실거요 요게 맥도날드랑 버거킹 이거 두개가 되게 헷갈리더라고 항상 아, 아, 쉑쉑일수도 있잖아요 아, 쉑쉑은 아니야 <웃음> 쉑쉑은 아니고 버거킹 아~~ 아뭐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아,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웃음> 좀어려다진다 정말. 이난이도 어, 아, 설정을 잘했네요. 만원획득다셨습니다 다행이다. 아. 다이다다이고요어좀다진다고 난이도가 이렇게 상향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아, 나이, 이번에 5만 원 이렇게 쭉 5만 원. 네, 사실 만 원과 5만 원의 차이 저한테도 꽤 크다. 네, 그럼요. 5만 원이면 네. 당장 뭐살수 있는 게 많아. 만원 받아봤자 이거 뭐할 거야? 그렇죠. 만 원은 고. 아, <웃음> 고. 4단계 문제는 어벤져스 문제인데요. 네. 아, 이것도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아이언맨만 데리고 왔네. 음. 엔드 게임에서 네. 이제 토니 스타크의 딸이 등장하잖아요. 네. 토니 스타크가 딸 모건을. 네. 찾을 때 네. 박수를 치면서 어이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네, 것 같은데? 모건을 네. 불러요 네. 이때 아 죄송해요 너무, 너무 죄송스러운데 토니 스타크는 네. 박수를 몇번 칠까요? <웃음> 아 요거 크, 요거를 <웃음> 어 잠깐만! 아는 눈치인데? 이거 아, 이거 설마 아세요? 요거를 뭐 정확한 박자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저도 이 영화를 보고나서 잠깐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요거를 한번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내가 자주 한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영화를 보고나서 그 당시에 한 한두 번 정도 내가 이거를 따라 했던 것 같아 보고나서 아 그래요? 아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전공지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응어를 할때 짝짝짝짝짝짝짝짝 한곡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몇 번일까요? 자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아, 아, 아홉 번이네, 아홉 번. 맞나요? 혹시? 아홉 번, 아홉 번, 정답입니다. <웃음> 어 어떻게 이게 맞지? <웃음> 어 정말 정말 어 우연 이거 네. 거의 뭐 운이 너무 좋았다. 아, 네. 제가 사실 양아치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이딴 분들을 갖고 있는데. 아? <웃음>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애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음... 그래서 문제를 냈는데 와, 저랑 똑같으신 분이 여기 계신아 왜냐면 <웃음> 이제 그 우리 아들도 그 모건이랑 나이가 뭐 비슷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는그당시에좀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한번한번 한번 정도가 두번 정도 이렇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렇왜 기억이 나냐고 아 근데 4단계 통과하셨습니다 와 5만원 획득하셨고요 야 5만원이면 이제 좀 크다 스톱블 외치실 때가 되셨는데 뭐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면? 5단계가 총 최종단계까지가 있고요 네. 5단계는 10만원 그리고 아... 최종단계까지 성공을 하시면 네. 총 50만원의 상금이 아... 걸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5단계 고스톱 야이5만 원이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은 고 음.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네 고. 5 단계 문제. 아 이거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맞출 확률이 조금 있어요. 네? 최근에 샹치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샹치에서 외누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제 양조이. 음, 양조이. 예. 엄청 유명하신 네,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62년 6월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며칠에 태어나셨. <웃음> <웃음> 아. 태어나셨을까요? 아. 태어나셨까요아때때때 무중 때령이 나. 세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세번 기회요? 네. 아 저도 또 되게 너그러운 아 네. 일단 저기를 주셔야 겠 번... 전혀 모르니까 이건 정말 찍어야 되겠네 세번 몇... 기회를 드리고 네. 업다운을 해드릴게요 업다운?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솔직히 쫄리는 게 우연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업다운 하다 보면 베스킨라빈스보다 쉬운 데요 아, 일단 이건? 찍어야겠네 찍어야겠네 아... 아이 괜히 씨 괜히 고했는데? 뭐 <웃음> 자 6월 15일 일단 첫 번째는 아, 안전하게 딱 중간에 네. 업입니다 업입니까? 일단은 6월... 어우 쫄린다 6월 22일 6월 22일 업입니다 아 업이에요? 네자 아 이제 한 번도 안나지 마지막, 네, 기회. 마지막 기회이고 22일부터 30일 사이에 느 어? 많다 아. 6월 23일 아, 6월 23일이요? 네. 어, 어, 땡입니다 아 아우. 6월 27일입니다 아, 그랬구나 와 진짜 아 이제 이런 문제 준비하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운빨이 너무 쫄려가지고 5단계에서 실패를 예. 하셨고요 상금 5만원은 제가 내년 연말에 네. 내년 연말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네. 뭐 기부를 하신다고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는 오. 내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버티다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게 기부한다는 오. 기본으로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 예. 그 끝까지 마, 만약에 맞췄을 경우에도 어떻게 기부를 하실 생각이 <웃음> 있으셨나요? 뭐아 나름 그런 마음은 제가 <웃음> 끝까지 갈지 같이... 금액이 좀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음... 그 정도 선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그래도 저한테는 쌓이면 되게 큰 돈이 돼요. 아, 아그래 저도 그래도 같이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 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거라서 올해 연말에 하면 좋겠지만 아직 너무 짧잖아요. 네. 가끝 났으니까. 네. 어쨌든. 내년까지 차곡차곡 잘 쌓아서 지금까지는 상금 1등이세요. 아 그래요?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 4단계까지 통과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자 저도 이제이더쿠님 채널 구독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웃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이더쿠님만났는데 마치 연예인을 본 듯한 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 <웃음> 네, <맞아요. 웃음> 아 진짜 더... 여러분들 그 제이더쿠님 채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도 제 채널도 한번 여러분들 놀러 오셔가지고 어, 구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리벤지 매치가 또 성사가 된다면 아예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얘기를 너무 재밌게 나눠 <웃음> 보니까 <낭돋으니까. 웃음> 네네. 좀 아쉽네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다음에는 더 길게 네. 한 3부작 특집으로 <웃음> 준비를 해봐가지고 <웃음> 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 준비해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